자, 오늘은 내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란 말이야 사실 내가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내 인생의 25%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이면 만 7년이 되고 이제 8월부터는 8년차의 삶이 시작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 봤겠는 지같아 호주에서 지내는 브이로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7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낀 여러 가지들을 영상으로 제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해볼 얘기는 뭐냐면 20대가 살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대를 다 바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점이 내가 호주에 20대를 다 바치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첫 번째 이유는 사실 영어였어 난 진짜로 영어에 대한 갈망이라 해야 되나 언어에 대한 갈망이 진짜 크거든 왜 그렇잖아 영어 하나만 잘하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뭘 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잖아 뭐 여행을 가도 문제가 없어 물론 어떤 특정한 나라에 가면은 그, 그 나라의 언어를 쓰면 더 좋겠지만 영어 하나면 사실 충분하니까 얼마나 멋진 전세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처음에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2년, 3년이 됐었던 것같아두 번째로는 이제 남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게 진짜 좋은 것같아 여기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왜 그렇잖아? 한국은 정형화된 스타일이 있잖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거든 진짜 다 각양각색이야 진짜 길을 걸어다니다보면아저 사람은 한국인이다 라고 딱 티가 나거든 근데 다른 나라는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은 스타일이 진짜 다 달라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본인 스타일을 좀더 개성있게 표출할 수 있는 곳이라서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대형마트, 그다음에 약국, 슈퍼마켓 등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꼭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문을 다 닫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헬스장도 닫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러 나오거든. 헬스장이 안 하니까 나도 이제 친구랑 조깅을 하러 밖에 나왔는데 어떤 외국인이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사람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 사람이 한국에서 했었으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들게 했었어. 그리고 또세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호주는 충분히 괜찮에서용할수 있는 곳이거든. 물론 한국 하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무래도 여기는 사실 이제 임금이 진짜 높은 나라잖아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세이빙도 엄청 빨리 할수 있고 네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돈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학비를 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나라고 내가 봤을 땐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뭐 아니면은 너가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본인 나라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창업을 할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또는 뭐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아갈 수도 있고 진짜 너 하기에 달려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살수 있는 나라 인생을 진짜 반전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내가 호주 살면서 가장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이유인데 나는 내 자식이 호주에서 자라서 호주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물론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여기도 약간 수능처럼 SH라고 수능 같은 게 있거든 그래도 그 시즌이 와도 운동할 거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굳이 또 대학을 가고 싶지 않으면 은 진행 시험을 안 봐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가는 게 가능한 나라거든 그러면 이제 남들이랑 똑같은 삶을 안 살아도 되고 본인이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생각했었지 아, 내 자식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은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내가 영주권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은 여기서 잘하면 더행복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도록 다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호주에 관한 질문이나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그걸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시청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마요 내내 네, 보자